자, 수업에 필요한 파일다운 및 프로그램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마스터 연구소 네이버 카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마스터 연구소. 알마스터 연구소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해서요. 알마스터 연구소 네이버 카페로 가주셔야 됩니다. 자, 알마스터 연구소, 네이버, 카페로 가면 자, 가장 어, 최근 알마스터 기수 공지 게시판으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는 알마스터 86기, 86기가 가장 최근 기수니까 알마스터 86기 공지 게시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알마스터 용서 네이버 카페에 어, 로그인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알마스터 86기 공지 게시판. 그러니까 가장 최근 기수의 예, 어, 공지 게시판으로 들어가서요. 어, 공지글 중에 웹하드 접속기 설치라는 글이 있습니다. 웹하드 접속기 설치. 자요 글을 찾아서 클릭해서 들어가주세요. 웹하드 접속기 설치 찾아서 들어가면요. 이렇게 웹하드 익스플로러.exe 라는 프로그램 파일이 있는데 요거 오른쪽에 화살표 아래로 가는 모양의 화살표를 눌러서 내 컴퓨터 저장을 눌러 주셔야 돼요자 아래로 가는 화살표 모양을 눌러서 내 컴퓨터 저장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음, 아래쪽에 왼쪽 아래쪽 왼쪽 아래쪽에 예, 프로그램 파일이 뜨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실행이라는 버튼이 아래쪽에 생깁니다. 요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요게 뜨시는 분은 실행 버튼 누르시면 되고 어, 크롬 같은 경우에는 왼쪽 아래쪽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보입니다. 여기서 마, 여기다 마우스를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클릭 자 여기다 마우스를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열기 누르시면 돼요. 열기. 자 허용하라고 나오면 허용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예, 설치가 됩니다. 자뭐 이런 민, 뭐 어쩌고 저쩌고 있습니다 나오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예, 업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뭐 요런 창이 나오면 음 확인 눌러주세요. 그냥 확인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로그인 창이 뜨면서요. 웹하드 접속기 라는 네, 로그인 창이 뜹니다. 여기에 아이디 비번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저희 알마스터 연구소에서 알마스터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아이디 비번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아이디 비번은요. 아이디가 RMA9113 비번이 RMA2014입니다. 자, 요 웹파드는 저희 알마스터 연구소에서 유료로 사용 중인 웹파드 아이디, 비번이니까 요걸로 요걸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자, RMA9113, RMA2014. 요 이걸 입력해서 로그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가 RMA 이1 3 r m 2 0 1 4 자, 요렇게, 아이디 번분 입력하시고, 접속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접속. 자, 요렇게, 팝업창이 뜨면요. 팝업창들은 X 눌러서 닫아주시면 돼요. 자, 로그인 하신 다음에 팝업창이 뜨면, 예, 팝업창은, 예, 닫아주시고요. 자웹하드 접속기 보시면 왼쪽 아래쪽을 보시면 내 컴퓨터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컴퓨터 자내 컴퓨터에서 바탕화면을 찾아주세요. 바탕화면을 찾아서 클릭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어, 다운로드할 위치를 정해주는 거거든요. 자내내 내 컴퓨터 찾아서 바탕화면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위에 오른쪽을 보시면 알마스터 폴더라고 있습니다. 알마스터 폴더 자, 알마스터 폴더를 찾아서 그 폴더를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요. 그냥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클릭 클릭 한 번만 해주시고요. 클릭하고 나서 알마스터 폴더를 클릭하고 나서 내리기 버튼을 위쪽에 있는 내리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내리기 클릭 자 내려받기 창이 뜨는데요. 이렇게 내려받기 창이 뜨면 뜨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파일 다운이 됩니다. 프로그램이랑 파일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가 다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저는 이제 사양이 좀 높은 편이라서 금방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프로그램 사양이나 컴퓨터 사양이나 어,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100% 100% 현재 파일 100%, 뭐 전체 파일 100%, 100%까지 되면 다운로드가 끝난 거거든요. 그때 이제 닫기 누르시면 돼요. 아래쪽에 닫기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웹파드 접속기도 오른쪽 맨 위에 X 오른쪽 맨 위에 X 눌러서 네,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자, 종료하시겠습니까? 나오면 종료 눌러세요 자, 그러면 바탕화면에 알마스터 폴더가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이렇게 알마스터 폴더가 다운로드 되어 있으면 이제 요 알마스터 폴더를 더블클릭 따닥 해주세요. 더블클릭 따닥 해주시고요. 여기에 01번 개강 전 깔아야 할 프로그램을 더블클릭 따닥 해주세요. 자, 알마스터 폴더 안에 들어왔으면 01번 개강 전 깔아야 할 프로그램을 더블클릭 따닥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예. 01번 깔아야 할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 있으면 프로그램이 지금 음, 폴더가 하나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윈도우 파일 쓰시는 분들 시작 메뉴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요거는 이제 설치 안 하셔도 되고 그 밑에 있는 요 프로그램, 네 개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알캡처, RC, 포토스케이프, 픽픽, 요네 가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알캡처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해주세요. 자, 허용하라고 나오면 허용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알캐쳐 프로그램 예, 어, 설치 창이 나오고요. 동의 눌러주시면 돼요. 아래쪽에 동의 그 다음에 어, 설치 시작 버튼 나오면 눌러주시는데요. 자, 혹시 왼쪽 아래쪽에 또는 오른쪽 아래쪽에 어, 체크박스에 뭔가가 체크가 되어 있어서 뭔가 다른 게 갈치 설치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체크 해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설치 시작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빠른 설치 버튼이 또 나오면서 아래쪽에 보시면 뭔가 체크박스가 체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두개 체크 해제 하고 빠른 설치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설치를 하고 있고요. 자, 요런 프로그램들은 금방 설치됩니다. 프로그램 사이즈가 파일 사이즈가 좀작은거예요 그래서, 자, 금방 설치되고요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면 이런게 하나, 체크박스가 하나 또 생겨요. 자, 요것도 체크 해제하고 확인. 그러니까 이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공짜이면서 뭔가를 자꾸 설치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번째 RC 자, RC 프로그램을 더블클릭 따닥 해주세요. 더블클릭 따닥 해주시고요. 자, 허용하라고 나오면 허용 다 눌러주셔야 되고요. 자, 어, RC 프로그램이 이렇게 설치하는 설치창이 뜨면요. 아래쪽에 동의 버튼 눌러주세요. 동의. 동의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치 시작 버튼 누르는데 잠시만요. 왼쪽이나 아래쪽에 혹시 체크박스 있으면 체크 해제하고 설치 시작 눌러주시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또 뜨죠. 체크박스 체크 해제하고 설치 빠른 설치 클릭.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치가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들이 금방금방 예, 사이즈 작은 프로그램들에서 금방 설치가 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마지막에 확인 누르려니까 이렇게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죠. 이거 체크 해제하고 확인 자 이번에는 포토스케이프 설치해보겠습니다. 자 포토스케이프 프로그램을 더블클릭 따닥 해주시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용하라고 뜨면 허용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설치창이 뜨면 오른쪽 아래쪽 설치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화면에 보시면 포토스케이프와 함께 무료 구글 툴밭을 지우고 체크 해제 해주시고요. 다음, 체크 해제 해주고 다음 눌러주세요. 다음, 체크를 해제하고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하는거예요 자, 그래서이것도 포토스케이프도 아주 막강한 프로그램이에요. 이미지 다루기에 자, 여기서 요렇게 금방 설치가 끝나는데요. 설치 끝나고 나면 여기 체크박스 있죠? 체크해제 어, 포토스케이프를 실행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은 일단 설치만 하면 되니까요. 체크해제하고 마침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 창이 뜨는데요. 그냥 내려주시면 돼요. 인터넷 창은 자 이번에는 픽픽 프로그램 설치해 보겠습니다. 픽픽 자 픽픽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 따닥 실행을 해주시고요. 허용하라고 나오면 허용해 주시고요. 자 픽픽 네. 설치를 시작합니다. 나오면요 다음 눌러주세요. 다음 눌러주시고요. 자 동의합니다. 눌러주세요.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설치 눌러주세요. 설치. 자 이것도 금방 설치가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픽픽 실행하기 체크 해제하고 마침 눌러주세요. 체크 해제하고 마침.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창이 뜨는데요. 그냥 내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예, 수업치료 수업준비